카둠은 붉은용과 마찬가지로 인스턴스 공격대를 통해서 입장할 수 있는 레이드예요. 항상 입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만 가능해요. 입장 신청을 할수 있는 시간은 일요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의 새벽 2시, 오후 3시 15분, 저녁 9시 15분이며 하루에 한 번만 진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입장이 가능해지는 시간에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신청을 누르는 게 좋아요. 늦게 누르게 되면 공대원이 부족한 채로 진행이 되며 진정한 지옥을 경험하게 될거예요 50명의 공대원이 모인 채로 진행하면 일반적으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끝나지만 부족한 채로 시작하면 30분 넘게 때려도 못 잡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입장 신청을 하고 잠시 기다리면 확인창이 나오며 만일 전투 중이라면 취소되니 조심해주세요. 카둠이 나타나는 맵으로 이동하면 동영상이 나와요. 카둠의 모습은 큰 나무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전쟁으로 흘린 피를 먹고 자랐다는 스토리인 것 같아요. 동영상이 끝나면 앞쪽에 위치한 포탈로 이동해주세요. 물론 뛰어내려도 상관은 없지만 안전하게 포탈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해요. 아래쪽으로 이동하고 잠시 기다리면 중앙에 위치한 호수 근처에서 카둠이 나타나요. 카둠에서는 일반적인 던전들과는 다르게 소환수와 날틀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활용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카둠이 나타나고 중앙에 있는 호수로 들어가면 지속적으로 데미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활쟁이의 경우 화살소나기의 계승자 스킬인 불꽃을 찍으면 편하게 딜을 넣을 수 있어요. 스킬 패턴은 대부분이 광역기를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대도 안 맞으면서 딜을 하는 것은 사실 힘들어요. 하지만 꼭 피해야 하는 스킬도 있으니 알아둬야 해요. 카둠은 패턴이 나오기 전에 항상 캐스팅 상태로 다음 패턴을 알아낼 수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패턴은 나무덩쿨이라는 스킬이에요. 나무덩쿨은 일정 거리에 있는 모든 유저를 속박상태로 만들며 엄청나게 강한 데미지를 줘요. 만약 걸린다면 거의 죽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해당 패턴의 대처 방법은 멀리 도망가거나 무적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캐릭터에 보라색의 표시가 생기면서 디버프가 생길 때도 있어요. 디버프에 걸린 상태로 죽으면 큰 나무의 몬스터가 나타나니 지속시간 동안 죽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해요. 그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패턴은 물폭탄이에요. 카둠이 해당 패턴을 사용하면 주변에 푸른색 이펙트가 생기고 잠시 후 하늘에서 물폭탄이 떨어져요. 땅에 미리 표시가 나타나지만 떨어지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서 미리 피해 있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물폭탄을 사용하면 카둠에게 버프가 생겨나는데 이것은 카둠의 방어를 증가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버프를 빨리 제거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거하는 방법은 물폭탄 패턴이 끝난 후 소환되는 몬스터를 처치하고 횃불을 주어서 카둠에게 던지면 돼요. 카둠이 모든 공대원을 끌어당기는 패턴을 사용하기도 해요. 이 경우는 날트를 사용해서 빠르게 도망하는 것이 좋아요. 연계 스킬로 광역 스킬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카둠의 체력이 낮을 때는 누이에서 부활을 하면 안 돼요. 만약 죽었다면 누이에서 부활하지 말고 다른 유저의 부활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어나야 해요. 카둠을 처치하면 보상으로 얻는 명예 점수는 붉은 용처럼 포션의 형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 퀘스트를 통해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햇빛 담은 과즙 음료를 도피나면 추가적인 명예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카둠을 처치하고 루틴을 꼭 해주세요. 습득 아이템은 카둠 용사의 증명과 카둠의 나무 상자예요 카둠 용사의 증명은 통솔력 5를 올려주는 아이템으로 사용기간이 1시간이라서 바로 쓰는게 좋아요. 카둠의 나무상자에서는 일반적으로 초승돌 결정과 보라 초승돌 결정을 얻을 수 있으며 아주 아주 아주 아주 낮은 확률로 카둠의 강화제가 나와요. 카둠의 강화제는 레이드 장비의 합성에 사용하는 아이템으로 상당히 고가에 판매되고 있어요. 얼마나 안 나오면 매물 자체가 없네요. 오늘도 카둔 강아지를 먹는 상상을 하며 진행했지만 꿈이었어요. 끝